네. 아, 그렇구나. 그럼, 그러면, 왜 식이 이렇게 나오죠? 그리고, 이 식은 어디다 쓰는 거죠? 어, 이 식은, 음. 네. 서로 다른 앵게에서 네. 알게를 뽑아가지고, 네. 그, 배열을 할때 쓰는 건데, 음, 그래서 이 식은, 네왜 이렇게 나오냐면 네. 음 의자가 있는데 네. 이게 알개가 있고 네. 사람 몇 명이 있으면 네. 이 자리가 다 이렇게 다른 자리인데. 네. 다리에는 n가지가 네. 있을 수 있고 네. 그리고 두번째는 한명 줄었으니까 네. n-1가지가 있을 수 있고 네. 세번째는 n-2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.